쌀뜨물. 여기에 설탕. 설탕은 넣어주면 고기가 연해져서, 연해지고 핏물이 더잘 빠져. 누른데 잡기 위해서 정 정도, 한150 정도 넣어주고, 150ml. 이 쌀뜨물에다가 고기를, 이렇게 핏물 빼면은 이 쌀뜨물 고소한 맛이 고기에 배가지고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. 이게, 그, 이거, LA 갈비, 이게 800, 아니 600g이더라고, 600g 이더라고, 600g. 야 이거 너무 굵지 않냐? 음. 어, 너무, 너무 두... 두꺼운데? 어? 다 두꺼워 응! 어, 너무 두꺼워 이게 너무 두껍네 너무 두꺼워서 얇게 썰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두껍게 썰었어 이게 딱 좋은데? 음. 이 정도가 어, 어 이거는 이건 엄청 두껍네 진짜 너무 건성건성 썰었는데 바쁘니까 그런가 봐 두께가 다 달라 응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 기계를 기계를 먹... 앞에 로도 똑같이 잘라지는 건데, 왜 이렇게 음. 두껍게 잘라, 두꺼운 건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너무 두껍지? 막 아, 잘랐네. 벌써 핏물 빠진다한 4시간 정도 담글 거예요. 아, 이제 핏물이 다 빠졌네요. 응. 허야 좋지? 허야네. 좀 두껍긴 두껍다. 두꺼워. 음. 얇아야 맛있는데. 아니, 너무 얇아도 안 돼. 너무 얇아도 안 되는데. 음. 너무 두꺼운 거는 이건 너무 두꺼워. 휘치자. 아, 세번 휘치면 돼. 세 번. 아 이거, 이거 이름이 뭐지? 파인애플. 아, 파인애플. 파인애플을 넣으면은 고기가 연하고 좋아서 파인애플 이거 이제 캔이라 된거 넣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넣으면 고기가 다 물러버려. 한번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고기가 아주 가루가 돼 버렸어. 배는 조금 하나 넣어야지. 양파, 조그만 거 하나. 초록메시를, 이게 그냥 믹서기에 갈면 안 갈아지니까 초록메시를 하나 넣고. 초록메시를 고기 재미에 괜찮거든. 이 달달하면서, 이거 메시애이 들어있어서. 갈아? 응. 아올 추석, 올 추석 그 LA 갈비 양념은 요거에다가 이 양념 소스에다가 아, 집에서 조금만 첨가해주면 훨씬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준비를 했어요 4.2kg를 잴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. 우리는 저기 6kg니까 이거 하나 반 하나 반만 넣고 아까 준비한 거 이거 배랑 가른 거 마늘도 좀 넉넉하게 넣어주고 이거 들어있는데 조금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맛있으니까 매실액도 한5 0 정도? 50ml 정도 넣고 후추 좀 넣어주고 여기는 좀 달달하게 엿을 조금만 넣어주고 더세 숟가락 정도 이게 두꺼우던데 어? 이게 고기가 음. 얇아졌지 너무 얇게 썰면 그래서 안돼 이게 얼마치게? 몰라 15만원 좀 국물이 좀 걸쭉한 것 같으니까 콜라를 조금 넣어줘야지 콜라를 좀 콜라는 이게 이거는 굴때 국물이 좀 적으면 넣어가면서 해줘도 되거든 야 여기 정종을 안 넣었다? 정종 맞아 정종을 깜빡하고도 빼먹었어 국물이 이렇게 좀 넉넉해야 돼. 국물이 너무 적으면 안 돼. 응, 됐어. 이렇게 해서 하루 하루 숙성 해놨다가 조금 먹어지 하루 아자 하 이틀 후지 아니 하루 하루 전이냐 뭐냐 이거 응? 뭐라 하는 거야. 하루 숙성. 중불로 음, 약하게 센불 하면은 국물이 빨리 졸아버리니까 중불 조금 음, 안되게 하면 돼요 이제 다 익었네? 아 음. 음. 맛있게 생겼죠? 아 음. 진짜 맛있게 생겼다 기름이 그냥 자글자글 해가지고 막 촉촉하니 윤기가 막 나네 이건 쪽파 이, 이파리하고, 그, 홍고추 잘게 다진 거 하고, 이렇게 했어요. 아, 추석에 LA 갈비를요, 이렇게 했는데요. 그, 마트에서 판 거, 양념, 거기다가 좀첨가해서 하니까, 훨씬 더 맛있고, 고기도 부드럽고, 좋으네요. 음, 추석에 맛있게 해서 드세요.